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빅백 나이트 클럽 최고의 트로트 가수 대성입니다. 트로트 가수 대성 메이저 겸 알바 짝승 웨이터입니다, 여러분. 같이 해주세요. 옷 봐, 너무 양해입니다. 제주 오, 겨드랑이 털봐! 어, 어머! 너는 여자가 무슨 문신을. <웃음> <웃음> 어머, 이지진해좀어 수염이? 어머, 너무 챙겨야 돼.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, 이게. 어찌, 어, 해줘. 창피해. 멀보기! <웃음> 미와.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있어. <웃음> 어, 우리 아이들 자,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무대 분위기 다운되기 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여러분들 즐겨요!